거의 하나, 둘, 셋, 넷, 쭉, 찍는 거. 자 리허설 어. 공연 제가 직접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, 힘들어 하요자 어떠세요? 힘들어 안 힘들어 네. 힘들지 조금 많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네. 맨날 나 보러 면달먹는다고 아, 이러는데 아 이거 네. 힘들어요 생각보다. 아주 짧은 시간에 배웠는데 네. 와 정말로 레이저 몬스터 쇼의 공연을 네. 계속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어 아, 정말로 화려한 이 퍼포먼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. 자, 오늘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. 너는 어차피 네. 닥터필은 네. 뮤직비디오 때 써야 되니까 네. 또 이제 촬영 끝나면은 밤새도록 연습할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우리 네. 또 나중에 제가 네. 또 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네.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땡큐! 네.